주노 주 TV 오늘의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어, 아이돌 <웃음> 아이돌 하겠죠 애매하지만 어, 아이돌 활동 하다가 지금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니? 지금 인싸월드라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로 다시 준비 중인 어, 루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오늘 네. 주제가 사실 제일, 어, 연예인 네. 가족. 가족의 가족, 삶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또 저와 우리 루민 씨가 이게 그렇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 네. 다르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미 씨는 아버님이 응. 연예인이고 동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이 연예인인데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응.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궁금한 부분을 살살 건드리면서 좀그 간지러운 부분들도 한번 좀 대화를 해보자 저는 직접적으로 건들래요 직접적으로 건들래요 아니 궁금한 게 네. 준호 씨는 시아준수 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른도 아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네. 게 어떤지. 음. 이게 음.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여 가지고 음.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게 있었어요.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네, 그, 왜냐면 또, 아버지가 또 머릿속에 컴플렉스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뭐, 뭐 빛나리 아들이라는 소리도 있고 <웃음> 뭐, 대머리 아들, 뭐. 네네네. 사실 아버지는 원형 탈모시거든요. 네네. 네, 너도 가발이냐,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웃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를 좀 많이 <웃음> 상처를 받았는데, 아 이게 뭐, 한 30년 듣다 보면, <웃음> 괜찮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좋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저 같은 경우엔 거의 고등학교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루미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더 어릴 맞아, 때저 맞아, 맞아. 그냥... 응애 아, 아, 아, 아, 때부터, 그냥. 그냥 아, 때부터 그냥.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 <웃음> 그런거죠 아, 정말 <웃음> 네. 그렇게만 그냥 살아왔겠구나 그 인스타월드 얘기를 할게요 네네 갑자기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이게 사실 어,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어 계속 군대 얘기가 나오지만 저녁 하고 나서 뭔가 새로 얼굴을 비추는 게 유튜브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걱정이 너무 앞섰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 저희 인싸월드 멤버 중에 클라인 형이라고 있어요. <웃음> 근데 그 형이 이제 보컬학원 하신 형님인데, 네. 그 형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맨날 막 위장 그림 보내주고 막 이렇게 선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려가지고, 강남 쪽에 보컬학원을 오픈하셨다길래 놀러 갔죠. 네. 놀러 갔는데, 그 형이 엄청 대성해 있는 거예요. 보컬학원 음. 선생님으로. 마침 그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하신, 이번에 200만 찍었죠? 공대생이라는 친구가 컨텐츠를 네, 네, 네, 찍으러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소개를 공대생이랑 받게 되고 같이 이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죠. 근데 갔다가 음. 어, 다들 이제 각자 이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뭔가 네. 고민이 있고 하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거 유튜브에서 좀 유튜브 형식의 예능을 만들면 너무 재밌지 않겠나 음. 유튜브의 약간 무한도전 같은 느낌의 컨텐츠를 네, 네. 기획해보자는 라 네, 얘기가 네. 얼. 핀 나왔는데 그냥 듣고 흘렸죠 사실 이게 음. 실현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뭐그 친구들 시간도 빼야 되고 워낙 그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각각의 음. 컨텐츠들이 음. 있는데 네네. 핀니까. 근데 이제 진행이 생각보다 좀 마음이 잘 맞았는지 빨리 됐어요 음. 빨리 돼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인싸월드라는 채널이 오픈을 아 하게 된거죠 네아 그럼 본인이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다? 제가 모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 제가 있는 포지션은 약간 무한도전으로 치면 그 유재석 선배님 같이 중간에서 진행을 하고 음... 네 MC를 하는 거죠. 뭐? 아, 어? 제일 좋은 거같았어요 그쵸 이제 제일 디어 관리는 조금은 해야 돼 가지고.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갔을 때는 네. 이제 섭외나. 음. 저 이런 거를 좀 담당을 하면서 MC도 하는 이런 역할로 들어갔는데 아 텐션이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예능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막 네,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고 오디오 막 겹치고 <웃음> 그 순간부터 조금 낫죠 녹는 <웃음> 순간 아 재밌더라고요 아 네. 너도 놔야 돼 너도. 아, 이게 유튜브가 되게 재밌어요 아이돌 할 때가 더 좋았나? 지금 유튜브 할 때가 더 좋았나? 와 아, 이거 어렵다. <웃음> 대답 조심히 잘해야겠는데. 그럼 어, 뻔하게 둘다더 <웃음> 나올 것 같긴 한데. 둘다는 아, 하는... 아니 그러면은 각각의 아, 장점과. 재미 없잖아요. 오케이. 어, 재미 없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되죠. <웃음> 유, 역시 인싸월드 유재석이네. 아이돌의 오케이. 장점이라 함은 좀어그 당시에는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무상이고 꿈을 꿀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루어냈고 네. 좀 많은 경험을 했다 그 나이에 하지 못할 음. 수 있는 해외 공연도 다니고 뭐이 나라 저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뭐 노래 노래 녹음이란 것도 해보고 제가 가수로 할수 있는 모든 거는 해봤어요 물론 결과는 둘째치고 네. 그런 경험에서 좀 값진 경험이었던 생각이 들고 단점은 좀 이렇게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거. 음. 그 당시에는 또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아이돌에 대한 감시가 되게 심했잖아요. 관리도 그렇죠, 심하고 음. 뭐 휴대폰 없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MT 같은 것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수학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뭐 길을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닌다는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었고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는 제가 굉장히 요즘 행복한 건 매일이 기대 기다려져요. 좀 음. 좀매일매일 시트콤 같은 하루가 돼요 그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좀 재밌는 일도 많고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내다 보니까 좀 너무 재밌고 그냥 유쾌해요 즐거워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럽다 네좀 설레어요 아. 사실 오늘도 설레였어요. 재밌는 일이라서. 아... 네. 너무 부럽네요. 저렇게 설레이면서 할수 있다는 거. <웃음> 왜 그러세요? <웃음> 아니, 아니, 나를 항상,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채널이 어쨌다가 아니라 네네. 저는 항상 그 부러워요. 이서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저렇게 다 같이 찍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랑 같은 거 떠나서. 아, 우리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 우리 아야 아니잖아. 팀이요. 아야 팀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아야 팀 말고. 그런 느낌에 말고 저런 식으로 네. 유튜브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맞아, 맞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재미가 굉장히 있죠 체력적으로는 네. 많이 힘들지만 그치. 재미있고 좀그 편집한 거볼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 네. 오늘 어, 촬영의 일단 메인 제목이 네. 연예인 가족의 삶이었잖아요 네. 연예인 정말. 가족의 유튜버의 삶뭐 이런 거 하신가요? <웃음> 맞죠? 연예인 가족 유튜버의 삶그 정도인데? 연예인 가족인데 유튜버 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웃음> 유튜버 할때 마찬가지로 공감이 <웃음> 네. 유튜버를 시작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쵸 저도 그쵸. 이제 연예인 생활을 음. 조금 했었으니까 네 그니까요 그리고 하면서도 항상 나도 모르게 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게 이게 습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습관이 되는 거 같아요 그쵸?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진짜 공감돼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 물론 좋은 부분 너무 많죠 아 근데 <웃음> 좋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웃음>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나누자면 그쵸. 그러면 그냥 되게 좋은 부분만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요 아 맞아 해요. 맞아 맞아 네, 근데 그런 그그 아그 혼란의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맞아요. 마찬가지죠 살짝 그... 예 이게 그 삐걱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연예인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딱세 글자인데 색안경 이게 아 되게 심해요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하고 잘해도 잘하면은 당연한 거고 음. 못해도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못해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뭘잘해 잘하고 뭔가를 이뤘어요 그러면 아,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가 누군데 아, 못하면 도움도 받을 텐데 맞아, 네. 맞아. 못하면 당연히 그렇지 니네 아빠가 꼬여줬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만큼 아빠가 <웃음> 네.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밖에 그러니까, 네, 안 되겠지 뭐. 그렇게 안 되겠지. 세가다 뭐. 그렇지 뭐막 요런 그 세간경에 는 단어가 저는 약간 노이로제처럼 다가올 정도로 좀 크게 다가와요 지금도 음. 저는 그게 제일 압박이고 그래서 저도 뭔가를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곡을 써서 음. 뭐, 뭐 재준이 형한테 곡을 꼭 음. 같이 써가지고 또 그게 또 일본에서 오리콘차트에서 큰 성공을 한 적도 있고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커리어잖아요 그렇 그렇죠 네, 그게 또뭐재중이형 영화 OST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음.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항상 반응은 당연하지 음. 아버지가 뭐, 짜증났다고 응, 뭐 그랬는데 그런가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나 나는... 저도 하지마. 그쵸 저도 제 동생 노래 비싼 부분이 많다는 게또 저도 제 동생 노래 작사를 했잖아요 진짜? 지금 거의 한 14곡 정도를 했는데 제짜 <웃음>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인 우와. 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어, 좋은 평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작사를 하려고 제가 하게 된건 아니고 음. 네. 제 노래를 쓰려다가 쓴 건데 음. 그게 이제 그 멤버들이 쓰게 되면서 음. 자연스럽게 아, 한국더 써봐, 한국더 써봐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쓰게 된 건데 음, 네. 항상 그 부담이 장난이 아니에요 잘 써봤자 아니 잘 써봤자가 아니라 그냥 잘그 노래가 잘 돼도 그냥 동생이 부른 거니까 그리고 그래, 동생이 꽂아준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인데 그거를 그 이겨내기까지가 진짜. 아 내가 그래, 네 노래 쓰라고? 그... 라는 게 음... 정말 많이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사가 좋으니까 썼을거 거든요 분명히 네. 음... 왜냐면 상업적으로 내는 음악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닌건 아닌 거잖아요 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보기에는 그런것좀 불편하신거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너네끼리 다 해먹네 예를들어서 그런 반응이 있을 수있어요 되게 수한 번은 다른 작사가 분이랑 동시에 어떻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목에 꼬이게 되면서 다른 작사가 분한테 맡겼었는데 그럼 다시 가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 저도 다시 저도 처음부터 다시 쓸 테니까 그럼 그쪽도 진행해 왜냐면 제가 그때 저도 일본 활동을 할 때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써야 되니까 가사를 음. 그럼 저도 이제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쪽 진행해 나도 진행할때 해서 했는데 내, 제가 셀렉도됐었거든요 그때 가사가 음. 전문 작사가 분한테 맡긴 거라 그게 뭐 제가 잘 썼다기보다 어쨌든 아 좋은 가사라고 생각이 되니까 쓰는 건데도 그 세간경험을 끼고 그 그렇죠.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는 항상 그런 얘기들, 네. 그런 도움만 받는 얘기들만 나오니까. 속상해서. 물론 도움은 받지만 이제 제 안에서 막 맨날 싸워요. <웃음> 그렇 <그쵸, 웃음> 내가 이걸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 어느 어 정도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네.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거죠, 좋은 걸할 때는 잘할 때는 칭찬해줘. 정말 칭찬이 작아 <웃음> <웃음> 맞아요. 칭찬해줘. 이게 네. 물론 진짜 제발 받고 싶어서 이건 아니지만 어,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느껴온 건보 작아. 근데 안 좋은 걸 했을 때는 그비난이 그 워낙 많은 사람들의 <웃음> 눈이 <웃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내 상황에서 견디기에 너무 커요. 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댓글 하나만 나 욕해도 열받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신인이고, 아직 그렇게 인지도 그런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쁜 얘기들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나름 그거에 대한 그 여파들이 너무 세게 오면 견디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그런 고비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내 이름은, 저는 저 그런 적 있어요 내 이름은 시아준수 형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돼 그죠울 거예요? 있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루빈 씨가 연예인의 삶 1탄이고 또 2탄도 찾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겠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제가 가진 인지도에 비해서 제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랑 네 맞아요 저는 인지도가 별로 없잖아요 지나가면 잘 몰라요 맞아요. 사람들이 저는 네, 네.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돼요 왜? 맞아. 잘못한 아버지가 욕먹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억울해요 저도 시아주스처럼 행동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그게 좀 있어요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 대신 더두 배로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소개받을 때 이제 얘기할 때 아. 모르면 아그서름씨 아들 이거랑 저는 예전에 학스, 대학생 때제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이 야구장으로 올라가는데 네. 분명 제 이름이 써있는데 어? 시아준수 형이다 시아준수 형이다 하면서 그 관심도 이상으로 그냥 아내 이름은 뭐지에 대한 게그내 아. 이름은 시아준수 형인가? 라는 게확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럴 땐 이제 그 유니폼 이름을 시야준수형으로 바꿔놓으면. 네, 네. <웃음> 그리고 소개 그냥 어, 자주 하면, 네. 그냥, 그냥 나에 대해서 크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네. 소개하는 분 입장에서는 <웃음> 내가. 얘를 알고 맞아요. 얘가 네. 어떤 애다를 조금 자랑하고 싶을 순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예 성이 설승를 못해요 저는 어디 <웃음> 서설릉이이이 아, 아, 친구는 아. 뭐제본명히 이승현인데 이 네. 친구는 승현이야 이러면 어 아, 설승현! 설승현! <웃음> 이러고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세요 설빙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설, <웃음> 설빙 그 대표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오, 저는 설빙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나이도 서른둘이라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음, 아, 설들어서 아니요. 그냥, 그 빨리 해보시면 서른둘. 서른둘. 서른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서른둘. 예? 네? 이렇게 서른? 돼요. 서른, 그리고, 아, 그러네. 서른이네. 네, <웃음> 소름, 소름 끼치, <서른>. <웃음> 소름도다 이것도 있어요. <웃음> 소름도다 이걸 하면, 많이 쓰잖아요. 요즘 친구들 많이 쓰잖아요. 아, 소름도다 이러면은, 그렇게 들려요.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얼마나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까지 막 들릴 정도로. 이게 참... 지금은 뭐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이렇게 아, 하지만 네. 정말 그 힘든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맞죠 맞죠 네 이게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진짜 형님도 준, 뭐야, 준수 형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아마 조금 더제 얘기를 더 공감하시지 네네.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 싫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부분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부분도 왜냐면 그런 네. 보이는 부분들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모르시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조금 더 대보면 어떨까? 그리고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증 해결. 네, 해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오늘 게스트도 모 같아요. <웃음> 말이 아, 왜냐면, 아, 왜냐면 아니, 제가, 제가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루미 씨를 섭외 하면서 <웃음> 생각을 했던 게어 준호택 씨의, 어떻게 보면, 진행자로서, 되게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대화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다가. 뽑힌 거예요? 그렇죠. 어, 아, 갑자기 또, 이제, 저한테, <웃음> 아, 그리고, 어려워서. 이 얘기를, 이제, 해준 게, 또, 슈퍼러브, 아세요, 혹시? 네. 슈퍼러브라는 알죠. 채널의 시잼철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그, 유튜브를 할 때, 어떤 거를 주제로 이끌어 나가면 더 좋을까요? <웃음> 라는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을 때 일단 저와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뭐가 있을까 그런 음. 부분에서 일단 접근하는 게 좋다 하면서 저도 이제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할때 당연히 제 얘기 많이 할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 근데 오히려 저는 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서좋네요 <웃음> 왜냐면 형 항상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 도형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많이 하, 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막 속에서 속에 있는 얘기 이런 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담은여기서펴 <웃음> <다음은> <웃음> 아, 네, 네, <웃음> 차라서 마실 수도 없고 아 그니까요 아, 네네 아, 정말 아, 이것도 옥토레코드로 <웃음> 네. 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보면 음,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님한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는 그런 동생, 동생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음. 감사하고 느끼고 있다는 걸 음. 일단은 알아주시고, 그 외에 비하인드적인 부분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네, 어 이렇게 준호 TV에 출연해주신 소감, 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h, 네, 일단 이런 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 저좀 이렇게 섭외해 주시고 네. 또 제가 소개있던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많이 또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두 MC 분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버 분들한테 너무 형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여기 누나인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몇 살이세요? 저 서른 하나요아 이씨 장난해요? 기분 나빠한다. <웃음> 당연히 내가 너무. <웃음> 우리, 우리 예쁜 동생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네 어,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친한 친구를 만나서 동생 네. 얘기를 터놓는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커플스 자라면서 음, 얘기하는 오, 느낌이어서 네. 좀 약간. 너무 좋은 감성의 프로그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이제 승승장구가 되는 이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앞으로 응원하고, 구독해서 알람 설정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 루민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카페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장사... 카페 짧게라도 얘기해주세요. 네. 아, 네. 온20이라는, 온20이라는 카페를 이제 이태원에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 한 번만 해 주시고, 네. 좀한 번쯤은 들려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또 이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연기나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어좀 좋은 시선으로 경원는 씨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 <웃음> 시간 될때 와서 정말 아, 노래 저 진심이에요.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꼭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